우리 나 못치나 우무나치진짜우지싸님 진짜 이거 뭐 제가 무슨 막킹이에요 장난해요 아아지다맞지 물치나 맞다 지 진짜 지리 퍼퍼 개 슈퍼 가모리 야 진짜 아뭐하요잘봐 언니들 분위입니다고왜누군지 맞춰 봐 보여주세요 어? 제가 감히 제가 감히 뿔리언니를 이러면 계약서 내용도 다 무효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런 얘기를 여기서 아니, 너무 거. 바뀌니까. <웃음> 저 퇴근할래요. 잘, 잘 봐. 이게 언니들 부위다 <웃음> 이게 바로 잘 봐. 이게 언니들 회사 이름이다 <웃음> 아하 괜네 <웃음> 어, 선생님. 아, 나 몰라. 첫 번째 번째가 몰라요? 모르 아, 아, 오늘 게스트 너무해. 너무해! 나 너무 서운하잖아. <웃음> 왜나안 불렀어. 모르겠어. <웃음> 아, 문제 알지? 어머. 너무해! 나 누구 따라가? 보니카 선생님 너무 예쁘시더라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이런 방송국 녀석들 이거 아니에요. 에이. 뒤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다. <웃음> 아니, 나 오늘 립제이 선생님이랑 회의했어. 했어요? 헤이, 했어. 아, 진짜요? 헤이. 맞아요, 예뻐요. 예뻐요. 아, 아 리정님 너무 귀여워 어, 아 리정님 너무 귀여워 가무리꾼들 잘봐 아, 언니들 재밌겠다. 텐션이다 <웃음> 허니뭉입니다